영역문에는 강점이 있는데, 영역문은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브 엔드나 오하 나오는 경우에는 강점이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준명령, 준이란 말이 딱 들어가 보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준명령은, 중요 이제, 이런 조동사, must라든가, 아니면 m u s t 대용으로쓰시는게 뭐니? have to나 h a 투 to지? 요런 거, should라든가, ought to 같은 거, ought to. 이런 것들이 나오면 준 명령으로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자, 여기 헤드투 나오는데 헤드투 플러스 원장으 나왔어요. 자, 여기부터 지금 이제 병력 구조가 이어지죠? 여기 PP. 자, 어떻게 되냐면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지식은 개선되어져야 알겠어? 향상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지식에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식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수동으로 해서하면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어, 아, 능동으로 해석한 거야. 어차피 앞에 지식은다이목적을했던 것들이니까. 지식을 향상시키고 지식에 도전하고. 그죠? 어 그리고 지식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생님, 여기서 오화가 바로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 거싹 쥐고 오화 대신에 못써 그러면 뭘 쓰면 되는 거야? 오이푸절 쓰면 되는 거야. 이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이푸 나, 절 쓰면 되는 거야. 아니면, unless, 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입으로 할게. if, a n l o w is, 뭐. 그냥 못 쓰면 돼요. 아. unless 써도 상관없고요. unless, allow is, 해도 쭉 나오면 돼. 그제? 어,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지식,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지 그렇지 않으면, 자 지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알겠지? 윗변이시고 어? 어. 자동사이다 자동사로 살아립니다. disappear. 여기다 나와 기억할 거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뭔가 상징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접속사의 용법 중에서 5월을 어, 제대로 한번 봤다. 5월는 어, 5화는 1번 아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선택의 의미가 있다 또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문담에 5화가 나오면 그렇지 않음입니다 5화 정리가 들어갔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었지 세번째 5화는 몰란탈도 있다 동격의 5화도 있다 그죠 즉 대시도 쓰이고, 컴마도 쓰이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직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요게 바로 5의 결정체다. 됐니? 됐지? 자, 그러면 나...